야 미쳤다! 어? 어? 어. 누군가 날안살하려 했어. 어그 와중에 나한테 오는 죽은 자가 한 마리도 없네네 앞으로 는안 됩니다. 어! 어. 어! 야, 미친 잠깐만. 여기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. 뒤로. 혈혈단신 상산의 조자룡 출똥 뒤에 <웃음> 너무 많이 생겼어 다 피해라 몰라 이제부터 스피드 런이다 최대한 빨리 올라가 <웃음> 뒤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<웃음> 장판파의 장비 상산의 조자룡 와 건너온 다리는 끊고 됐다. 따라오는 좀비는 처리한다. 으악, 감염됐다. 어, 지러워 잠깐만, 나 감염 상태 너무 빨리 올라요. 치료제, 헤어, 헤어, 헤어. 헤어! 헤어! 아, 지금 건너가야 돼. 지금 건너가야. 돼. 너무 많아. 지금 건너라. 지금 건너라. 지금 건너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건너라! 빨리 건너라 <웃음> 희생자 건너라. 희생자 한명한명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줄건줘줄건줘아 여기 베이스 캠프다 와. 일단 저쪽으로 와, 다 건너가 슬. 자네는 저작권이 동료가 주는 데 지금 고르고 있는가 저걸 보고 얌얌쩝쩝 부시라고 한다 얌얌쩝쩝 <웃음> 부수라고 있다니 어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아 일단 가던 방향대로 가는데 이번엔 좀큰 육지로 건너가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. 이제 점점 총알이 없습니다. 내 작전을 설명하겠네. 잠시. <웃음> 알겠습니다. 저희 잠깐 미리 끄는 감이. <웃음> 어, 아니네 저저 자신 때 감염됐어. 아, 아 아니요 아니요. 감염됐어. 왜또 감염됐어?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아니 아니야. 연기가 아니, 나오지 아니. 않습니다. 연기가 나오지 아와. 않아요. <웃음> 그래 그래. 기분 초록색인데? 아니 <웃음> 미하하 모이게 내 작전 설명을 할터니 예 네. 건너간다! 그냥 준대 뛴다! 찾는다! 오케이? 휴식하시랍니다 치료제 필요한 사람? 일단 저몇 개만 주십시오 끝말잇기 할 사람? 요즘에 저작거리에 병철식 끝말잇기라고 유행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아! 그게 무엇인가? 내 단어를 얘기해볼테니 한번 해보거라 돼지 불백 불백 <웃음> 아 일단 정식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좋아. 야, 저, 저, 저, 저, 정식 그렇죠. 8,000원 1,000원 1,000원짜리 변호사 어. 하지만 탈락입니다 제대로 이겼지 않습니까? 돼지에서 어. 돼지 불백은 되고 8,000원에서 1,000원짜리 변호사는 안 돼? 아개 아, 못하네 진짜 <웃음> 야 뛰어 <웃음> <웃음> 노, 농담일세 가시지요 가시지요 근데 다음번은 농담이 아니게 될걸세 <웃음> <웃음> 아까 나죽 밀려서 떨어졌을 때 있거든 거기서 한번 끊으면 될것 같아 <웃음> 거기서 그거 넣어주면 안돼 카페베는 어즈 오 마이 god 그 너무 오래된 밈이다 근데 <웃음> 그 모를 수도 있어 어 진짜 모를 수도 있어 요즘 나에게 최근 밈이라고 최근이라니 <웃음> 누나 나 초등학교 때야 아, 그래도 알아 광고 문이 받습니다 광고 CN 컴퍼니 광고 받나요 CN <웃음> 컴퍼 넣어드릴게요 어. 아 좋습니다 <웃음> 주변 제거하면서 뛴다 <웃음> 뛴다 뛰어라 뒤도 보지 말고 뛰어라 <웃음> 아오 빠른 주구자들만 처리해라 아아 아아이 아, 와 근데 멋있긴 하다 아, 자, 자. 아, 자, 자. 여기서 멋을 따지니까 <웃음> 안되겠다 필살 아이엠 어그로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누가, 바, 누가. 바주카 쏘야 <웃음> 어우 뒤쪽 봐 뒤쪽 봐 미쳤어 나 치료제 나 치료제 나 치료제 나 치료제 어딨어 어딨어 글로 다시 갈게 좋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머브러있다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아 대포 쏘지마 파주칸 쏘지다 죽어 다들 저쪽으로 오거라 길을 잇고 있다 나약줘 누구든 나약줘어지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비밀봐 아, 어 이게 뭐야 이게 한 세트 <웃음> 나이스 좋아 좋아 이거만 할수 있어 저악에서 건너 오고신다 따르라 저아 왼쪽으로 꺾어서 저기 베이스 케이블을 만들시다 어 뭐야 나 이거 만났잖아 저쪽에 새로운 땅을 내가 봐놓긴 했는데 아으씨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집중 집중해 집중해 <웃음> 미치겠다. 오! 빠른 애들이 살아있어. 다리 쪽으로 와서 건너요 그냥. 저기 검은 게뭐 하나 보이지 않아요? 어 저기. 저기 에 새로운 땅이 또 있는 거 같은. 저기 가는 게 낫겠다. 사실 이게 마지막은 마지막 아닙니다. 생. 에? 재료에 거북이 알도 있고, 간단한 것도 아. 있습니다. 아 이거 조합법 생각한 작자 누구냐? 하트비트. <웃음> 내 아바마마를 쏴 죽일 수도 없고. <웃음> 아니 그것은 영모입니다, 조화. 어, 어차피 왕자인데 한번 그냥 영모를 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. 왕자라니 내가 대자다. 아우 아우. 저이 참에 그냥 쏙 <웃음> 시딩 유 빠도 하는데 광위를 개승 중입니다 아버지 집안 가는 거줄 알았습니다 저하 이만 가다니 네 그대들 편하게 올라고 밑에 내려와서 계단을 설치한 게 아닌가 이싹과하자 혹시 블럭만 많으면 그냥 위로 지나가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? 올라가 돼. 한 명이 남겨진 것 같은. 아, 어 어, 어, 어,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게 아니 아니 그거 그거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고. 어 진짜 있을 것 같다. 저 섬까지 어, 쭉 가면. 어 뭔가 땅이 심상치가 않아. 아오. 진짜 있을 것 같다. 와 여기 뒤에 길봐 이어놓은 거 <웃음> 대박. 와 밑에 밑에 봐. 밑에 지금 죽은 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우글 우글. 절대 떨어져선 안 됩니다, 다들. 떨어지면 진짜 대참사다 저거 절대 떨어져서는 아니되요 어이뭐 후렴가 먹고 했다 후렴가, 후렴가 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은 아무데나 랜덤 찍으면 어? 여기서 한명 나고? 어? 저희 그럼 가위바위보 사면 뭘까요? 뭔 소리 하는 거야? <웃음> 뭔 소리야? 아우 1박 이일 아니 지금 예능 찍으러 왔네 이 사람 아하하 아, <웃음> 나무 어? 저... 어! 어?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좋아. 블럭 쌓으세요. 블럭 쌓으세요. 그냥 일자로 블럭 어? 쌓아서 올라오세요. 나 반블럭밖에 없어. 그냥 으으하이. 다 쌓으세요. 모든. <웃음> 아, 좋았어요. 좋았어 아, 됐어요, 됐어요. 반블럭으로 이만큼 쌓아. 았 얼마나 그 밖에 손이 안 보여, 손이. 아무리 그래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미안하네 내가 <근데> 너무 채총을 <웃음> 지키시없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, 그대는 총구를 나한테 그렇게 들이밀고 있으면 빨리 블록 설치하라고 협박하는 것 같지 않는가 아니 아니 옆에서 이제 보호자 호비 좋아 이제야 눈치치셨으니까 <웃음> 어, 나 멀미할 것 같아 <웃음>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저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래 내 어? 백성들을 위해서 그 뭐냐 사, 사, 살인 성신을 어. 해야 되지 않겠느냐? 살인 성신 말고 살신 성신도 <웃음> 아닙니다. 성의가 성의. 어. 아닙니다. 성의를 어. 보이지 마십시오. 살신 어. 성인일때이 양반아. 아그아 룩을 절취하고 있으니 옛 생각이 납니다. 저아 나도 옛 생각이 나는구만 내한테는 이렇게 뒤로 가는 것에 매우 조의애가 깊다고 하여 시바꾸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지 어? 뭐야 이거? 좋아저 이름표 사이로 보입니다! 어? 뭐야 이거? 이름표 사이로? 그건 또 뭐야? 어? 이름표 사이로?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계단형으로 올라가 버리는 게 어떨까요? 저희? 어 이거 반블럭이라 조금 무섭긴 한데 어 저희는 편합니다 이런 백성이 편한게 좋은게 아니니까 저. 아 여기서 <웃음> 뛰게 아 미안해 <웃음> 어 진짜 뛰었다 어 진짜 뛰어졌다 <웃음> 진짜 뛰어졌다 지금 <웃음> 저, 저 혼자서 지금 저 배만 가면 되잖아 지금 근데 배만 가면 됩니다 남은 블럭들 있는 사람 다 앞으로 전달 다 앞으로 전달 연기 한발자국도안 움직입니다, 저거 뒤로, 뒤로, 뒤로, i m i t Tushimit. t 아 s h i m i t Tushimit. t u s h i m i 잡아 u <웃음> <쟤> 잡아 i m i t t u s h i m i 난 몰라, 죽일 거야. 아오. 아 언제, 아, 언제 왔어? 언제? 어. 야이 자식. 때, 때, 때. 좋아? 아직 또 고민이 된다라.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